이행유맨 로블룩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레이트 선생님의 수업을 땡땡이쳐볼 거예요 난이도는 하드모드 하드모드답게 땡땡이치기 힘들겠죠? 얘들아! 얘들아! 아 아니 수업하시다가 우리한테 자습하라고 하시더니 그레이트 선생님께서 잠이 든거 같은데 정말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야자까지 시켜 뭐래 <웃음> 뭐래 뭐래 <웃음> 일단 일로 와봐 선생님 잘 잤는지 확인해 보자 근데 여미는 이렇게 선생님을 깨워도 안 일어나시는데 어 선생님 배 위에 올라가니까 방방 타자 <웃음> <웃음> 와, 우리 이문 열고 나가면 되잖아 그냥 어. 선생님이 문을 잠궈놨어. 어? 이쪽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? 드라이버를 위에 있는 걸 주워 와서 여기 있는 걸 푸는 거야. 그러면 드라이버부터 찾아야겠네. 위에 있어. 저 위에 있는 것 같다. 드라이버 찾았고. 선생님 자고 있으니까 우리 땡땡이 나가서 피시만 가자. 어. 여기 있다. 길 여기 있다. 흡. 오. 어. 아래보고 볼링공이다. 아래보고 아래보고 오케이! 가자! 뭐야 이건? 볼링공? 이걸 왜 들고 가는 거지? 이거 뭐지? 뭐 이유가 있겠죠? 한번 들고 가봅시다 시야에 방해돼! 어미지마 내가 볼땐 이걸로 뭐 맞추는 거야 아! 저기 있네! 저 위에 빨간색 버튼을 맞추는 거였어 이 농구공으로 맞췄다 아, 학교 탈출하기 힘드네.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. 뭐야? 일단 저 버튼을 눌러볼까너 버튼 누르고 와야 돼? 오! 오. 스릴감 뭐야? 오! 오! 오! 오, 오, 오. 계속. 야, 이 정도면 나는 그냥 PC방 안 갈래. 아, 무슨 소리야? 소리야? PC방 가서 우리 재밌는 로블록스 하기로 했잖아. 로블록스 하기로 하기로 했던 그 약속 잊은 거야? 어, 그 PC방 가서 로블록스 들어간 다음에 또이 선생님 탈출하게 해야지. 뭐? 너네 <웃음> PC방에서 로블록스 해? 음. 아하. 그러면 안 해? <웃음> <웃음> 아! 저기있다! 저기 망치! 저기있다! 망치로... 어이 뭐야? 여기 버튼 누르고요? 일단... 야너왜내 사다리를 가지가 어? 망치 주워야 되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? 망치 주웠고 사다리를 다시 들어서 이쪽으로 올린 다음에 망치로 이 때리는 거 아니었어? 어! 때리는 거 맞네 따. 됐다 됐다 미호야 망치 가지고 잘와아 이겹은 선생님 잠자리 소리 들려 뭐야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러네 아직 주무시고 계시네 뭐야 가자 이제 탈출하자 어디로 도시밖으로, 가는 거지? 도시밖으로 나왔다 <웃음> 아야 놀래라. 야! 어, 도망쳐! 선생님.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요. 리아가 PC방 가자고 꼬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환풍구로 들어간 것뿐이라고요. 저는 잘불러어요생님 이거 공 들어서 빨간색 버튼 맞추는 건가 봐. 저 슛! 오케이. 한 바퀴 더 돌자. 세 개를 맞춘거네 뒤에 선생님 계셔? 계셔 음, 그렇구나 아나 모르고 공 놓쳤어 오케이 아 선생님!!! 아 선생님 진짜 왜 그러세요 아, 뭘 맞춰야 돼 아, 얘들아 나 선생님 맞췄더니 죽었어 선생님을 맞추면 안 된다니까! 빨리, 빨리, 빨리. 찾았다!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.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. 우와! 이게 뭐야? 버튼이 있는데? 그러게. 선생님이 우리 놓쳐도 많이 화가 나셨어. 이걸 들고 가야 되겠지? 나중에 필요하겠지? 어? 아, 여기다 놓고 이렇게 점프를 만드는 거야. 그리고 위에 사대가 있, 있습니다 야 무슨 뭘 뭐, 뭐냐? 너무 큰거 아냐? 저기 보면 공이 있어 내가 볼 때는 판자를 하나 더 가져오는 거야 그네 난 역시 똑똑해 똑똑한데? 나 원래 똑똑한데? 와내 판자! 어이 여미는 어떻게 나았니 아이, 돼. 슛. 슛. 아, 이으면돼슛슛아 안맞아? 슛 아오케이 그러면은 저기 올라가고 와 이거 좀 어렵다 자슛 때리고 여기서 가지고 또 저긴가? 응? 아. 그러면 또 길이 여기죠. 오 외줄타기 이런 거는 체육 시간에 많이 한다고. 그럼 아! 뭐하니? 여기 농구공 있는 데 가야지. 농구공 들고 어디로 가야 돼? 맞춰야지. 위해를 맞춰야 된다고 아. 아니 내내건왜 이렇게 빠져? <웃음> 뭐지? 얘들아 PC방 먼저 가 있을게 안돼 같이 가야 돼 같이 하기로 했잖냐 <웃음> 야 PC방 혼자 하면 재미없어 그래? 그런가? 어, 됐다. 야 이거 짚라인도 있네요 멋있는데 맞아. 지금 라인. 고조! 아. 내려 내리는 타이밍도 중요하고만. 오케이. 그리고 내릴 때 오. 내려. 아, 이게 딱 지나갈 때 내려야 돼. 팀 라인. 안돼. A few moments. 어? 우와. 와, uh. 아, PC 방 가기 힘드네. 아? 어? PC 방 가기 힘들어. 됐다 아, 힘들었다. 오호 오호 오호 중간에 내려야 하는 거구나. 아, 이거 뭐야? 꼴대 이거 넣어볼까? 근데 넣으면 뭐가 좋은데? 문이 열려. 넣을 <웃음> 때까지 문이 안 열린다고? 그럼. 어, 들어갔다! 이거는 뭐, 뭐야? 선생님, 뭐, 방금 뭐야? 왜, 뭐야? <웃음> 형, <웃음> 선생님! 대바, 대바, <쇼색이> <�rounded> 제발 대바, 대바, 대바, 대바, 대 어디로 어디로 바 대바, 대바, 대바, 대아아바아바 대바, 대바, 대바, 대바, 대바, 대바, 대바, 대바, 에바 어 그러네. 현실 위에 길이 있다고? 아, 여기! 아니, 무슨 학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! 오케이. 호호! 와! 아, 아프! 어? 스트레스 받아? 괜찮아. 아드모드라 드릴게 세이브가 없는게 엄청 무섭네 으아아어려웠다고 <웃음> 요마라 이거 짱뎁있어 이게 뭔데 카트라이더야 선생님과 대결해야 된다고? 나 이거 무서워 부스터 선생님한테 짐이 어떻게 되는데? 피시로 못가? 못가 선생님이 자기보다 카트라이더를 잘해야 시켜죽겠대 야야 이거 피씨방 가도 되겠는데 이게, 이게 더 재밌는데 피씨방 피치마가... 보다 오 선생님이랑 부딪히면 난리난다 안돼 선생님 선생님 너... 너무 잘해요 선생님 너무 잘해요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인코스를 잘 타야된다 이말이야 너 1등하고 있어? 응 음. 야 이거 뭔데? 야 이거 뭔데 방금 야! 구독 아 됐다 허어 이겼다 아니 학교 쓰레기장이야 이번엔? 여면아 어렵니 이거? 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겠어 <웃음>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날 버리고 피시방에 가겠다는 거야? 오유민이 다가있다 여기가 어떻게 가는 거지? 점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여기 대본이나 죽었어 미요는 열 번고 먹게 죽었어 <웃음> 뭐야 아니 뭔데 이거 학교잖아 학교 나왔어 우리 이제 피시방 가? <웃음> 어 피시방 가 저거 잡고 뭔데 저거? <웃음> 선생님 뭔데 왜 이러는데? 연타, 연타하는 거야. 선생님, 우는비게에 가지 못한다. 가자 PC 방으로 PC 방. <웃음> 피시방이다피시방피시방이다 피시방? 피시방이다. 내려! <웃음> <웃음> 또 너냐? <웃음> 피시방에 도착한 많은 유튜버들이 보이네요. 피시방. 오, 으으 피시방이야? 피시방이다. 피시방이다. 뭐야? 감옥에 왔는데 우리? 아까...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 왔던 그곳이잖아! <웃음> 자, 어쨌든! 이렇게 선생님 몰래 시발 가기! 대성공! 좋아요, 구독하게 해주세요. 안녕! 얘들아, 나 버리면 안 돼! 음.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